지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성향의 인물이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아들이 초청되면서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주 앞에서 욕설과 막말 시위를 벌인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지난 5월. 안 씨는 특별 초청장을 들고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특별 초청장 뭐냐, 특별 초청장. 안 씨의 누나는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통령실에 극우 인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없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초청자 명단이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단을 보관하고 있던 행정안전부는 초청자 명단을 7월 15일에 파기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취임식 직후 일부 파기했는데 행안부 안에 파일 형태 등으로 남아있는 명단이 있어 7월 15일경 완전히 삭제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7월 15일은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취임식 참석 사실이 알려진 지 불과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